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다. 우리더러 자신의 자리를 자신에게서 도둑질해간 도적이라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신사참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나열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1번과 2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둘 중에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945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북 지역 여섯 개 노회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월곡동 교회에서 열렸고 그 목적은 해방잔치 겸 심령부흥회였죠. 그때 이제 강사로 초청됐던 박형룡 박사가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 5가지를 재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옥중에서 고생한 자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자의 수고는 마찬가지다. 같은 것이다. 오히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메고 일제의 강요를 견디면서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의 수고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반발을 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교회를 지킨다라는 표현에 있는 거죠. 잠깐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짚고 넘어가면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그공동체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를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다고 라 한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이라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킨다라는 주장이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제가 집 주인이다. 그러면 은 제가 제,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건 이 집이 제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홍택기 목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러한 아픈 세월,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값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에 따라서 교회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지켰다는 거죠.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이라고 하셨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거죠. 우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 사명이 있다고 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가르침 말씀하고 있지 어디에서 교회를 지키라 라는 가르침은 없는 거죠. 때문에 홍태키 목사가 주장하는 교회를 지킨다 라는 그 주장은 교회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한 의식에서의 발언이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인식,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식 가지고 한국교회가 해방을 맞았고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킨 것이 무엇이냐고 라 물어봤을 때첫 번째는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지켰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 건물을 지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켰다. 왜냐하면 신사참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 요구가 있었을 때 회개를 하면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를 지켰다고 라 말할 수 있지만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만 우리가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인 거고 나아가서 교만한 것이 되는 거고 그 교만이 더 나아가면 자기 숭배,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공식적인 신사참배 결의를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라 거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라 것은 신사참배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해방을 맞았고 그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요구가 있었고 근데 그 요구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라 것은 자기 숭배로 이어진 거고 그 자기 숭배 자기가 신이 된 그것은 한국교회 분열로 이어졌고 그 분열은 한국교회가 더 타락하는 길로 나갔다 하나님을 마음에 그 성전에 모시고 사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천조대신을 섬긴 거죠 그렇다면 그 천조대신을 섬겼다고 라 한다면 회개를 했어야 천조 대신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천조 대신을 계속 섬겼다든지 아니면 은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거고 그것의 결과가 분열 그리고 더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도적이라 표현을 하셔요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현장기도를 할때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명 성전설교라 불리는 말씀인데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이 집의 의미는 성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의미는 성전된 우리 마음도 포함이 되고 공동체로서의 성전도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건물 공간으로서의 이 성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너희 눈에는 도족의 굴려를 보이느냐 라는 이 말은 이 성전이 도족의 속을 같냐 도족의 굴렬 려 같냐 그래서 너희가 도족이 됐느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아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자신의 자리를 자신에게서 도둑질해간 도적이라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곧 우리의 마음도 도적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불리는 그 예배당 그 건물조차도 도족의 소굴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공간에 모이는 공동체 그 모임은 도족 대이다 도족 대왜 우리가 우리더러 도족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저 같은 별볼일 없는 작은 자에게 이런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온 것이 아닌가